갑시다. 오늘 어, 엉망진창인데. <웃음> 어 프린트 받은 거의 첫 번째 가 지수 함수의 그래프죠. 자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어 너무 더워. 일단은. 함수가 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함수란 x값에 y값이 딱딱딱딱 대응되는 거고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그래프인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 그럼 x에 뭐넣으면 y에 뭐 나와야 되잖아 그럼 넣을 수 있는 x를 정의하는 게 정의역이야 다른 말로 x의 모임 오케이? 그럼 y의 모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y의 모임을 뭐라고 불러? 공역 공역이라는 말이야 공역 공통된 선택구역이라고 보자고 그럼 선택받은 애들은 뭐라고 불러? 치역이지. 굳이 치역은 안 따지니까.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라고. 괜찮아? 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 근데 a를 모든 실수까지 주워버려.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오케이. 정의역은 사실 집합이기 때문에 표현은 이렇게 해야 돼. x바 x는 뭐라고? 어,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해야 돼. 됐죠? 그러면 지수가 모든 실수까지 확장됐잖아. 지수의 확장편에 의해. 그래서 밑에 생기는 제한이 A는 양수 조건이 나와야 된다그랬지 이왕 밑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밑이 만약에 1이면 X가 어떻게 변하든 Y값은 변하지 않겠지. Y가 변하지 않는 건 싫으니까 야 너는 1도 되지 마 라고 한 거야. 로그 조건처럼 1이 아닌 양수 로그 때도 얘기를 했었어. 그럼 공역은 뭔데? 어디서 만날 건데 사실 공역은 모든 실수로 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1대1 대응이길 바라기 때문에 공역은 Y는 0보다 크다로 잡아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Y바 Y는 0보다 큽니다 선택받는 애들은 어때? 선택받는 애들이 뭐라고? 치역, 치역. 치역도 그대로 올거예요 Y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양수를 하도 세뭐 양수 가지고 지지고 먹고 뭐샬라똥고 해도 그냥 이 값은 0보다 크다고 0보다 큰 수를 알려줬으니까 됐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게 글씨로 안보이고 그림으로 보이시면 문제예요 그냥 스토리로 그냥 들으세요. 막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지금 눈에 부담이 보여. 뭐지? 뭐지? 이렇게 어렵지? 그냥 편하게 봐. 두눈 들어봤잖아. 어렵다, 여기? 앞에 지수를 처음 만난 그 대, 정신적 데미지보다 훨씬 쉽고요. 아, 여기 명예전담 만들어놨어요. 선생님, 이거는 적어도 될것 같은데요? 한번 적어드릴게요. 꼭 필요한 애들은 다 써놨거든요. 올라가 있는 지난 시간 거뭐 있어, 지금? 정수구분 소수구군과는 들어가 있지. 자 다시 돌아게자 일단 A라는 녀석한테는 범위가 생겼단 말이야. 그럼 A가 어디 있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수직선 위에 1이 있고 0이 있는 상태에서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1, 1은 아니라 했으니까 영역이 둘로 나뉘겠지. 그래서 요 영역과 요 영역으로 나뉘어서 A를 둘로 항상 생각해야 돼. 1보다 크거나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두개 있을 텐데 이차함수 그래프 외우듯이 외워주면 참 좋아. 얘는 1보다 큰 수를 여러 번 곱하잖아. 1를 계속 곱하면 그 값이 어떠니? 겁나 계속 커지지. 계속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x축 y축에 대해 라 이렇게 있으면. X가 0이면 A의 영제부분 무조건 얼마다? 1. 요 점을 반드시 지나고요. 평소 잘 보여요? 네. 1일 땐 A를 지납니다. A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1, A를 꼭 지나는 곡선인데, 이 곡선이 이런 식으로 한창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오케이? A가 어떨 때? 1보다 클때 Y는 A의 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이쪽 편, 이쪽 편, 이쪽 편은 닿을 듯말듯 듯, 닿을 듯말듯 듯, 닿을 듯말듯 듯 아까보다 더 가까워졌지만 닿을 듯말듯 듯 닿지 않는 거야. 오케이. 응. 점점점 근처에 가는데 닿지 않는 선을 뭐라 고 불러. 응. 응. 그래서 점근선이 있어. 동현아 방금 내 표정 못본 척해. 처음 <웃음> 정근선이 뭐야? y는 0이야.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y는 0이 된다. 오케이? y는 0 다른 이름은 또 뭐야? x축. 이거 축의 이름을 y는 0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 우리 많이 변형할 거니까. 또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샬라똥꽃 따라따라단 딴따라다라단따따라다라 원래 이 소리였는데 내가 왜샤라똥꼴 바뀌었지? 자, 또또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상태야. 2분의 1 같은 거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작아지겠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럼 역시나 어디를 지나면 냐 0, 1은 무조건 지날 거고 1, a 정도를 지날 거야. 이 점. 1, a는 또 지날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또로도로도, 또로도로도, 또로도로도, 또로도로도, 닿을 듯말 듯, 닿을 듯말 듯, 아까보다 점점, 점점 근처에 가지만 닿지 않는, 무슨 선이 또 생겨? 어, 정근선이 생기겠지. 똑같이 Y는 0. 무슨 축? X축. x 0컷마 지납니다. 얘도 0컷마 지납니다. 꼭. 어디 지납니까? 1컷마 지납니다. 어디 지납니까? 1컷마일 지납니다. 노란색은 다 공통이에요, 그죠? 여기에 y는 x축을 한번만 가볼게요. y는 x축, S축. y는 x축을 보면, 따라다라단단따라다라단단따라다라다라다라단 닿을까 안 닿을까? 절대 안 닿. 영컷 1, 일컷일 여기고, 일 컷만 더 위로 있고, 절대 닿지 않아. 얘는 y는 x축과 만나 맞나, 만나지 않아. 안 만나. 따라다라단단따라다라단단따라다라 그냥 만나 안 만나, 만나. 오케이 그거는 그냥 센스로 갖고 계십시오 왜? 수특에 나왔어요 그래 이것도 Y는 누구야? AX제곱에 갈 거야 됐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냐 작냐 A가 음수인 경우는 안 얘기할 거란 말이야 A가 0보다 큰 상태로 얘기할 거야 왜 2차항수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하여 A가 양수면 아볼 A가 음수면 이볼 이거 했잖아 이건 기억하실 거죠 기억나지 않으시면 얘기해주세요. 제뇌 속에는 없어요. 강하게 박아드릴게요. 자, 이건데, 이 그래프를 뭐라고 보냐면, 우리는 증가하니까 증가함수 그래프지. 얘는 무슨 그래프야? 감소. 어, 감소하니까 감소함수 그래프지. 차이점은 빨간색으로 씁시다. 왜 그, 나와라. 맞는 거 이게 무슨 함수? 증가 증가함수.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게는 함수 어, 함수입니다. 자, 근데 증가 함수를 증가 함수라고 주면 참 좋은데 증가 함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거랑 x 값이 커지면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 값도 커진다는 것이 증가 함수야.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거 증가 함수. 그래서 이 표현이 증가함수의 표현이야. 오케이? 감소함수는 X가 커지는 동안 Y값은 어때? 줄어들어요. 이 얘기야. 됐어. 네. 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이렇게 얘기해. 근데 만약에 한 가지 더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에는. 이 y 는 x 축은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했으니까. 수트에 나오긴 했지만. A 값이 더 커졌어. A 값이 커지면 1, A인데 A가 더 위로 올라가겠지. 네. 그, 이, 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Y 축에 살짝살짝 더 붙어져요. Y 축과 X 축에 가까워집니다. 축에 가까워집니다. 오케이? 여기도 A가 커지면, 요로 올라오겠지. 여기는 그러면 눕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왼쪽으로 올게요. 이쪽에서는 A가 커질수록 축에 가까워져. 이 범위에선 A가 커질수록 축에서 멀어져. 오케이. 얘는 살짝 눕는 거고, 얘는 더 가팔라지는 거고. 조걸 밑줄 치고 표시하고 막 좋은 겁니다. 됐어요? 네. 자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배웠고 그래프를 배웠으면 이 녀석을 변형해야 돼. 그래프의 기본 변형인데 우리가 알수 있는 첫 번째 변형은 평행이동이야. 두 번째는 대칭이동고세 번째는 절대값 그래프를 씌워준다. 네 번째는 플러스 알파. 제가 꼼꼼하게 전부 다 드리다 그랬죠? 그래, 이렇게 쓰자, 그냥. 오우. 좋아. 뭐지, 표정들? 자, 평행이동 시킬 거야. 우리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도형이기 때문에 x 대신 x 마이너스 p,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모르면 들으면 돼. 자, 예를 들어. y는 a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는 것은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얘는 마이너스 2니까 2만큼. 얘도 원래 이쪽에서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3만큼. 다행히 괜찮아? 어. 그럼 평행이동의 의미를 여기서 봐야 돼. 봐.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똑같이 평행이동시켰어. X축으로만 평행이동시켰다고 볼게. X축으로 얼마만큼이냐면 P만큼 이동했다고 볼게. 그럼 X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요만큼이 P인 거지. 그럼 어떻게 자르던 x축 방향으로 잘라주면 그 길이가 다 뭐야? p 지 그러면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4개 네 잡아 버리면 무슨 도형 나와? 평행사변형. 무조건. 그럼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를 똑같이 후, 이게 제일 힘들어. y축 평행 이동. 이렇게 자르면 y축으로 q만큼 이동시켰다고 할게. 얼마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요 길이가 q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잘랐을 때도 요 길이가 얼마나 나와야 돼? Q. q. 그럼 이것도 이렇게 연결하면 평행사변형 나와야 돼. 평행사별형.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있던 녀석을 이런 식으로 이동시켰어. 요 포인트를 요 포인트로, 여기 포인트는 여기 포인트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킨 이두 선분의 길이는 같을 것이고, 왜? 합동이니까. P, Q, 직각. P, Q, 직각. 이삼각형, 이삼각형, 합동이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것이며, 각도도 같을 거니까 얘네들은 뭐야? 평행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또뭐 나와? 평행사. 평행이동의 의미는 평행이동의 고급형 진짜 어려운 문제의 의미는 평행사변형 찾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기본 문제에서는 평행이동한 양을 물을 거예요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이야? 이런거 자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만 엮을게요 Y는 K 곱하기 AX 자 어쨌든 X앞에가 미인데이 밑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는 유지가 될거고 그치? 평행이동만 나올 건데 앞에 곱해진 수, 이 곱해진 수가 뭐냐 이거지. 얘를 밑이 A인 수로 바꿀 수 있어. A, 로그 a 의 K라고 적으면 이거 바뀌면서 k 의 로그 a 의 A 적응잖아 이게 K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 배운 거 밑과 진수 자리 바꾸면 K에 로그 a 의 A잖아. 내가 네 눈빛을 잘 입고 있는 거 맞니? 왜요 살려주세요 눈빛 맞니? 아니에요. 이게 k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면 a에 로그 a에 k제곱 곱하기 a에 x제곱이니까 a에 x플러스 로그 a에 k제곱이란 말이다. 네.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괜찮아. 딱 정리만 하면 되죠. y는 a의 x 제곱이라는 기본적인 지수함수에 어떤 숫자 k가 그냥 곱해져 있다라는 것은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 제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k는 x 축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자그 다음 이제 대칭인데 오케이 자 y축 대칭은 큰 의미를 갖지 않아 근데 요렇게 보는 거예요 y는 a x 제곱이랑 그래프가 있을 거고 y는 y축 대칭을 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니 x의 부호가 바뀌거든 그 a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요 둘을 곱하면 얼마일까? 둘의 위치 네. a랑 이 녀석이 밑 a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해주면 1이지 밑이 역수면 y축 대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e의 x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밑치 서로 역수관계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y주 대칭을 한번한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가끔 내가 당황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없을 때 아니면 요런 베이스로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 특정 단원에서 요만큼 베이스가 구멍이 나 있을 때 내가 가끔 당황을 해. 지금 내가 당황하는 중이야. <웃음>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 어, y는 뭐 마이너스 가로하고 2의 x제곱 이렇게 돼있는 경우 있어 이렇게 돼있는 경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사실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누구의 부호가 바뀐거야 y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래서 무슨 축 대칭을 한거냐면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시켜 놓은거야 오케이 이런 건 그렇게 그냥 판단만 하면 돼요 그래서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절대값과 플러스 알파는 지금 주었다간 난리부르스가 날것 같아서 일단은 책에 있는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준게 너희 개념 유형 확인 학습은 문제에다 답이 써 있니? 개념 유형 확인 학습이 없지? 있니? 뭐, 원래 책 그거 아니에요? 그치? 나는 뭘 보고 있는 걸까? 너의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지수함수의 다양한 성질 맞아? 응, 네 같은 조금... 책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 지금 되게 식은감 나고 굉장히 불편해 어? 어, 이거 한 주의 시작이 엉망진창인데, 뭐라고? 개념서에 있는 거랑, 개념서에 있는 거랑. 개념서를 출력해 줬구나. 너희 거의 개념용 확인 학습에 답이 적혀 있긴 한가요? 안 적혀있죠. 개념형 확인학습 잠깐 볼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민나야 당황하지 마세요. 자, 여기를 좀 지워볼게. 일단 기본 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개념형 확인학습 이걸 제가 풀어드리고 이 프린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y는 2의 예. 마이너스 1의 멀구아래. 치역. 자, 그럼 천천히 해석한다. 얘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만큼 평행이동했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게다 같이 평행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네. 기본적으로 정근선 똑같이 y는 0이 있었어. 그럼 다 같이 할게. 얘 정의형 뭐야? 모든 실수는 평행이동해도 모든 실수지. 네. 정의형은 모든 실수야. 그럼 공역은 뭐야? y는 0보다 큰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켰어. 그럼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치역은 y는 0보다 큰데, 역시나 y는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겠지. 점근선 y는 0이었어. 그걸 평행이동시켰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식 써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누구야?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빼 뭐야? 치역. 치역이지. 요거 마이너스 제곱 있다고 당황하지마. y는 뭐야 결국? 2분의 1의 x제곱? 그냥 기본형이지. 기본형의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지. 3번 뭐야? y는 이거야? 네. x의 범위는? 이거야? 네.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그냥 범위를 묻는 거지. 네. 치역의 범위, 즉 또는 치역을 구하라. 그 말은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거든. 네. 요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고? 증가야. 네. 그치? 어떤 증가냐면 지수식 증가로 이런 증가야. 대충 그려. 근데 범위가 어디부 높아야? 네. 어디까지야? 오케이? 그럼 언제 최대야? 누가? x가 2일 때 최대지 2를 집어넣으면 4의 4제곱 플러스 3 67 언제 최소야? 누가? 집어넣으면 4의 0제곱 플러스 3 얼마야? 4 너희는 투표에서 느껴야 돼아 이게 당연히 되는 게 아니구나 지민한테 고마움을 계속 느끼면서 치업 구하시는 거 알겠죠? 네. 그 다음 걸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네. 고마워요 0. 0 y는 3분의 1 3의 x 제곱 얘는 뭐야? 감소지 이말이1 1 1이1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0까지지 언제 최대야? 마이너스 2에서 최대야 집어넣더니 었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9 언제 최소야? 0일 때 집어넣더니 었1 그래서 1과 9 사이다를 찾아야 돼요 얘가 등록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등록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그림은 이거죠 그래서 3번에 4의 4제곱이 4의 4제곱이 아 그러네요. 250, 2 5 9죠밥없다고나 네. 욕하지 말고 음. 그러는 거 아니야? 음. 자, 요거싹좀 지우고 4번.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춤을 마이너스. 자, 이제 생각하자. 여기 뭐가 곱해졌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곱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뒤집은 거야. 이렇게 그냥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뒤집었으니까 어떻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지? 네. 대충 생각해주고, 대충 생각해주고, 만들자고. 정의역은 모든 실수. X축으로 이동 안 했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지.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정근선이 1로 바뀌겠지, Y는 1. 취역은? Y는? 1보다 어때, 지금? 작잖 점근선 물었죠? 끝났죠? 6번도 끝났죠? 네. 7번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했던 거랑 같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어요? 뉴비 친구들 6번, 7번, 아파야 거랑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음. 네. 8번 만날게요. 8번. 8번을 만나시면, Y는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에 x 2제곱인데 자, 얘는 얘는 문제를 딱 보면 x 누구의 그래프를 먼저 얘기했냐면 y는 e x 의 그래프야. y는 e x 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했대? 여기 부호가 바뀌었지? 여기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사실은 어떤 거 여기 있던 거거든 그럼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을 한 것이고 그 x축 대칭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위반기 아, x축으로 얼마만큼? 예.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이지 다음, fx가 2 음. a 1의 x제곱이야 제곱. 지수자리지? 네.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요글기가 써있네 요글기가 요글,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요고 네. 그치? 똑같이 써있지? 똑같이? 네. 한 글자 다음 똑같이 무슨 함수? 감소 함수니까 여기 적혀있는 요 녀석이 미치잖아 네. 2a-1이 1과 누구 사이? 네. 0사이여야지 난 a만 남기기 위해 다 1을 더 할게요 2로 나눌거예요 그래서 a의 범위는 2분의 1과 누구 사이? 네. 1 사이 되겠습니다 10번, 좀 착해요. fx가 뭐래? 2의 x제곱이야. f의 마이너스 2의 f의 2를 곱해줘라이 얘기지. 넣어봐, 넣어봐.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인 거니까 그냥 2의 0제곱이니까 정답얼마야 1. 예. 지수함수의 여러가지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가능합니다. 요거 지미나가 주는 팁이에요. f라는 함수에 x를 집어넣고 f라는 함수에 y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은 f라는 함수에 x 플러스 y를 넣은 것과 같다. 이 함수는 지수 함수를 뜻하기도 하고 지수 함수가 이런 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우는 지수 함수 다음 시간 배울 로그 함수 이번 주 금요일 날 배울 삼각함수, 이세 가지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많이 얘기해. 오버워치에서 제네타가 쓰는 게 뭐지? 초월. 초월이거든. 오버워치에 제네타가 쓰는 궁극기가 초월이잖아. 그것은 불사한다. 아 네. 그거 쿨 도는 동안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무적으로 만들어주거든. 즉, 얘네는 우리가 배우는 애들을 전부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쉽지 않은 함수들이 많잖아. Okay. 자 일단은 오늘 1교시 이정도만 얘기를 할테니까 할인이 드리고 초록이 드릴테니까 저기 현서야 지수함수의 그래프 수학일 개념 과제라고 되어있는데 1번 문제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인 그 프린트를 풀어줘 아까 지난 과제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돼? 아까 내가 그 메스올릭 화면 들어가라고 했고 과제 클릭하면 안떠 있는데 지난 과제 클릭해서 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두개 있을 거야. 11문제짜리 어 그거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수 방정식이야. 오늘 이제 파트 거의 다 끝났어.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만 하면 돼. 우리 친구들도 초록이 프린트도 한번 해보자고. 어렵지 않아, 할수 있어. 학교 시험 문제 에 더하기 빼기만 할 수는 없잖아. 자, 지수 방정식인데 자, 이제 출발을 좀 해볼게. 지수 방정식하고 로그 방정식은 지수 함수랑 좀 달라 로그 함수랑 함수들과좀 다른 영역입니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x-1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은 분명히 x 플러스 1이지 네. 약분이 될 테니까 근데 얘를 함수로 보고 얘도 함수로 놓으면 이 둘은 같은 함수가 될수 없어 얘는 분모가 0되면 안 되니까 x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달려야 되는 거고 얘는 그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로서의 의미와 방정식과 부정식으로서의 의미는 조금 달라 오케이? 아주 조금 달라 그러면 지수 방정식에서는 밑에 대한 A 그 밑에 대한 조건이 양수 조건만 일단 갖고 있는 거야 x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일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달아야 돼첫 번째 a의 f x 제곱이 a의 g x 제곱이면 어떡 할래? 이거 어떻게 풀래? 이거 어떻게 풀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당연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봐봐. 너이 e의 x 제곱이 e의 세제곱이야. x 뭐야? 어 왜? 똑같은 모양 아니야? 지금? 그럼 얘 해법은 뭐라는 거야? f x는 g x라는 거야. 그런데. 밑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저 x가 a가 1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돼. 오케이. 두 번째 a의 f x 제곱이 b의 f x 제곱이야. 자 이것도 어떻게 풀래? 예를 들어 a의 5제곱이 2의 5제곱이야. a 뭐야? 왜? 똑같이. 똑같잖아! 그럼 얘는 뭐야? A가 B거나 그렇지. 두 번째 상황 봐야지. 밑이 어떻든 간에 지수에 이거 들어오면 항상 똑같은 값이잖아. Fx가 뭐인 겸? 0 오케이? 괜찮아요? 현수 오케이? 네. 아, 현수의 동그라미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줘요. <웃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 살짝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방학 초반보다. 네, 네, 네. 이 옷이 목이 되게 답답했거든요. 지금도 되게 답답해요. <웃음> <웃음>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기본 세트야. 그 다음이 ax 제곱이 아까랑 똑같아. 반복되면. 그럼 ax 제곱은 뭘로 넣 t. t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예제를 볼건데 책에 나와있는 말들은 싹을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예제 개념 유형 확인학습 3개를 볼건데 이 개념 유형 확인학습 3개는 전부 이 두가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두가지 말고 세번째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할겁니다 그건 제가 예제를 들어드릴테니까 책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너희 책 26페이지네요 허, 제 책에 써있어요 학생도제 26페이지라고 뭐지? 너 무슨 책을 보고 있는거지? 그 번. 2의 x제곱이 얼마야? 응, 128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7제곱이야. 야, 2의 x제곱이 2의 7제곱이야. 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x는 얼마야? 얘 돼? 7. 7. 어, 선생님, 그러면 밑이 똑같을 때, 그럼 밑이 1인 경우는 밑이 1이 아니라잖아? 그럼 가는 거야. 그럼 두 번째. 9분의 1에 x제곱이 81이야. 9로 맞춰도 좋은데 3으로 맞춰. 3에 마이너스 2x제곱이 3에 4제곱이니 마이너스 2x가 모면 돼? 4 그래서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세 번째 5에 2x 4제곱이 6에 2x 4제곱이야. 음. 선생님 이거 말이 안 돼요 왜안 돼? 이 밑이 다를 때 지수가 어떠면 똑같잖아 지수가 뭐가 되면 돼? 그렇지. 2x 4가 0 되면 돼. 그럼 x는 얼마야? 자, 방정식풀때두분 그러니까 내가 모든 학년에 모든 친구들한테 중1를 벗어난 친구들 중1 이후의 친구들한테 처음 만나면 늘 하는 말이야 늘 하는 말뭐 집어넣어서 0될까 생각하지 마 다행히 뭐 집어넣어서 0될까 생각하지 마 1차 방영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건 기본에 충실하는 게 넘기면 4지 그럼 x는 뭐야 얘도 나눌 거야 얼마야? 2야 푼다가 넣어서 찾는 게 아니라 1러어보고2 넣어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빨리 2 넣어서 0 만드는 게 아니라, 넘기고 그래서 사니까 2로 나누고 이 과정이 되야 돼. 오케이? 그러면, 책에는 없는데, 책이 없는 우리 이야기. 보면, 이런 거야. 아까 봤던 것처럼, 2의 x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은 0에 대해 얘기해보자. 지금 최대한 풀어 쓴 거죠. 원래는 이렇게 나왔겠죠.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은 0. 이 모습을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2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보이니까 뭘로 와야 돼? t. t는 항상 0보다 크다. 어떤 t가? 2의 x제곱에 대한.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y는 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을 그리는 게 아니야. 이건. 근이 몇 개야? 두 개지. 풀수 있어. t는 뭐 나와? 1 또는 4? 3이야. 근데 t가 누구야? 2의 x제곱이 1 또는 3인 거야. 오케이? 그럼 x 구하고 싶은지수자리잖아 네. 로그 2의 1 또는 로그 2의 3이 누구야? x인거야. 그러니까 x는 뭐야? 0 또는 로그 2의 3이야. 이렇게 푸는거야. 이렇게 풀어나가는거야.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건 t의 두 근이 아니라 X를 두 분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면 T는 뭐야? 2의 알파제곱 또는 2의 베타제곱이지? 이 노란색이 힘든 거야. 이 아픈 할수 있어. 노란색 힘들면 안 해도 돼. 자, 지수끼리 곱할 순 없잖아. 더할수 있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 T의 T의 두 근의 뭐야? 곱이야 곱 T의 두 근의 곱에 X의 두 근의 합이 숨어있는 거야 오케이? T의 두 근의 곱에 두 근의 합이 숨어있는 거야 T의 두 근의 곱은 3인데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로그 2의 3으로 둘 더해도 되지. 오케이. 예전에는 이 노란색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노란색 과정보다 실제로 x를 구해내는 데까지의 집중을 좀 하는 편이야. 오케이. 몰라도 되게끔. 이거는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가 힘들거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 대부분 거기까지만 요구하는 거야, 학생한테 그들 여기까지만이라도 해줄래? 여기까지라도 해주면 그래, 잘했다고 내가 박수 쳐줄 테니까 여기까지안 바랄게 이게 요즘 교육이야 괜찮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개념력 확인학습 문제 풀어주신 거 됐으면 8행이랑 해줄게요 현사야, 세 번째 짜리야 요번에 지수방정식 쉽습니다 정말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습니다 음. 음. 음. 현수도 계시면 손가락 손을 네 감사합니다 뉴비 분들도 실판에 집중해 주세요 지수, 부등식이야. <웃음>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부등호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했었지. 그것처럼 방정식이랑 똑같은데 하나만 추가되는 거거든. 하나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 이거 증가지. 증가 함수의 재미는 뭐냐면 여기 2를 넣었을 때랑 3을 넣었을 때랑 2가 들어간 값이 더 크다는 거야. 2의 2제곱이고 2의 3제곱이면 얘가 크면 얘도 큰 거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얘가 크면 얘가 더큰 거야. 근데 감소 함수는 보자.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할게. 1을 넣었을 때랑 3을 넣었을 때랑 보자. 숫자가 커졌더니 이 값이 어때? 작아졌지.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1의 1제곱이 커2분의 1의 3제곱이 커는 1이 3보다는 크지만 실제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끼리는부등으로 바꿔줘야 된다니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나뉠 건데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보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을 때 왼쪽인 경우는 그대로 오른쪽인 경우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 오케이. 요거에 유념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정식 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냥 부등식을 뚫때조차 동일하니까 바로 예제를 좀 볼게. 첫번째 문제. 자 3의 x제곱이 10보다 크다. 오케이? 자 그럼 10을 밑이 3인 상태로 나타내야 되지? 요거 한번만 봐봐. 10을 3으로 바꾸려면 이러면 돼. 그냥 3의 로그 3에 10제곱 주면 돼 그럼 얘가 뭐니까? 10에 로그 3의 3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얹을 수 있어 어떻게? 밑을 3으로 만들면 밑이 3인 로그가 오면서 이숫자 그대로 이렇게 얹어주면 된다고 괜찮아요? 그럼 밑이 3, 3이니까 X랑 로그 3의 10이랑 비교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지 밑이 3이니까 그대로 오면 된다 그대로 오면 된다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쉽죠 이제. 4분의 1의 x제곱이 16분의 1보다 작대 얘는 16분의 1은 4분의 1의 몇 제곱이야 2제곱이지 그럼 x랑 2랑 비교할 건데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줘야 돼. 오케이? 네. 2로 만들면, 이건 2로 해석하면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2의 마이너스 4제곱과 같아. 네. 그럼 부동호 방향이 현재 이대로잖아. 네. 위치 1보다 크니까 그냥 써보자. 2x 마이너스 4 x는 2 어차피 똑같은 결과 가 나올 거야. 위치 1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을 바꾼다. 세번째 앞으로 이런 걸좀 자주 만날 거야. 3의 x제곱이 이쪽이 81분의 1 이쪽은 9분의 1 어? 밑이 3이야. 3으로 맞춰. 3의 마이너스 4제곱 3의 마이너스 2제곱 3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지. 밑이 3이야. 다 똑같으니까 지수끼리만 쓸 건데 밑이 3. 1보다 크니까 고등어 방향 그대로 유지. 9분의 1 81분의 1에 x제곱 27 공통된 숫자는 공통된 숫자는 뭘로 맞출 수 있어? 3이야 3 그러면 3에 마이너스 2제곱 3에 마이너스 4에 있는거 마이너스 4 x제곱 3에 3제곱 밑치 1보다 크니까 상향 그럼 대로그 X는 이제 뭘로 가 나야 돼? 마이너스 4 m 등호 뒤집어져야지 음. 선생님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어 i n u s 2 2 2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2X. x제곱 마이너스 8 0보다 커0 선생님 어떡합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한얘기예요 공통된게 보이면 T로 바꾸자 그 T는 0보다 크더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크같이 0 괜찮아요? 알겠어요? 라임인데 자이건 그림 그려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교점이 두개 어디하고 어디서? 사랑 마이너스 2 0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지 그런데 얘 자체가 일단 0보다 크지 T가 0은 여기 있을 거잖아. 요 범위에서 큰건 여기네 여기 들어갔으니 들어갈 수 있으니까 T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돌려줘요. t가 누군데? 2 x 제2 x제곱이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게 x제곱 그럼 x는? 2 은서 오케이? 2야? 은채 오케이? y 다현이 오케이? 김형이 오케이? 김 o 이 오케이? 민하 오케이? 오케이 몇번째? 야, 이렇게 하다니난 얼마나 맨날 우울하겠니? 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수학선생님 아야 매일 수학만 해. 선생님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수학선생님이. 하루, 연지이 뭐만 해? 수학만 해. 딴거안 해, 수학밖에 안 하잖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안 아, t제곱 마이너스 e t 이렇게 해도 되죠? 아우,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잖아요. 네.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극점이 두개인데 어디하고 어디? 4하고 마이너스2요 범일 것 같은데 T는 당연히 0보다 큰 상태니 요렇게만 잡혀야 돼 그러니까 T는 0과 4 사이 T가 누군데? 2의 X제곱 4 선생님 왜 왼쪽은 안 써요? 당연한 거니까 T의 뭘넣더라도 항상 0보다 크니까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 해봐 그럼 0 해보자 2의 몇 제곱이 0냐 아무리 작은 수를 넣어도 0은 되지 않잖아. 그럼 이쪽은 안 씁니다. 그러면 이게 이의제곱이죠그리고 이게 네. X는 2보다 네. 작아. 보셨어요? 방정식보다 문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왔죠. 네. 방정식보다 문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왔어요. 오늘은 화 밖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조용해졌더니 현서가 막 걱정할 거에 또? 그것도 그 때문에 그뭐야 오늘은 이 다양한 녀석들에 대해서 푼다에 좀 집중을 해줘야 돼 지수 함수 자체의 그래프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제가 9시 반 또는 9시 한 15분쯤에 그 아까 못 보여드린 절대값 부분이랑 플러스 알파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저어만 놓으시고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나 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거는 업그레이드야 아 선생님 저희 아직 파랑이 풀고 있는데 초록이도 좀 버거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랑이는 사실 교과서로 보면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 주요 문제보다 예제로 들어가는 문제 수준인 파랑이라고 봐야 돼요 그 초록이가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 문제 정도라고 봐야 되고요. 빨강이의 중간 정도? 빨강이 중간 정도가 이제 교과서에서 해결한다고 라 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 할때첫 수를 배부를 수없게지만 이제 처음 만나는 거 보다 더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수학 기를 이렇게 얘기했잖아. 수학 1이 진짜 무덤야, 이 무덤. 수포자 양성 공간이란 말이야. 수학 1 1강이 지수지. 지수는 괜찮아. 지수는 그렇다 해. 근데 로 지수 계산하면 지수는 이제 설명드릴 때 괜찮거든. 근데 문제 풀면서 어 뭐지? 이거 잠깐만 생각보다 어려운데? 뭐지? 이렇게 되는 거고 로그는 설명 들을 때부터 이게 뭐야? 나 잘못 들어왔나? 물리 시간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로그에서 처음으로 애들이 확 죽어. 안 할래?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배우고 있는 것 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냥 버텨요. 그닥 어렵지 않거든요. 삼각함수 딱 들어가면서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 한 번만 믿고 들어봐. 네, 다음 시간에 듣고, 시간 듣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삼강, 삼강, 삼강, 4강까지 있을 거거든? 2강까지 들었잖아. 절반 들었으니까 삼강 듣고 판단해. 삼강 듣는 순간 확신을 하지. 여긴 나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 4강까지 못하면서 접는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혈이 적었거든. 대단한 4강, 3강, 이제 수혈은? 이름부터 공포스러운. 공포의 대명사야. 그니까, 러수혈이 제일 어려워. 수위는? 우리 수위 솔직하게, 뒤에 있는 친구들아. 5차시 반에 끝났지 함수 극한 한 차시, 함수 연속 한 차시, 미분 2차시 접근한 차시 끝 5차시 반에 끝냈어 우리 이거 5차시면 어디 할 거냐면 상압함수 1강이거든 절반도 못 가는 거야 수일에 그러니까 수학 2는 재밌어 박진감이 넘쳐 근데 수 1은 어려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수 1이 좀 힘들지만 좀. 천천히 해 나가면서 좀 다져보세요. 자, 일단 업그레이드 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은 적으시고, 필요 없으신 분은 적으세요. 적어야 돼요, 이건.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A가 1보다 큰 상황이면 우리 아까 어떤 그래프에서 증가지? 샬라똥꼬, 아, 왜 자꾸 샬라똥꼬가 나오는 거야? 이게 길 필요 없잖아,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네. 그치? 자, 이 녀석에 대하여 이 녀석에 대하여 절대값을 어디 씌울 수 있는지 생각을 하자. 자,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죠. 어차피 0보다 큰수인데 절대값 씌워봐야 뭐해. 그러니 x 에다가면 씌울 거야. 그래서 y는 a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찾아 다쓸 거야, 이제부터. 오케이? 자, 절대값 x. 즉, 어떤 함수 F에 X가 있으면 이, 이 자리에 이걸 넣은 요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는 플러스를 넣던 마이너스를 넣던 전부 부호 다 떼버리지. 그래서 전형적으로 Y축 대칭인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룰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에 X제곱 그냥 나올 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나오니까 a에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0보다 큰데는 그냥 이런 그림일 거고요. 0보다 작은 데는 y축 대칭된 이런 그림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얘 그림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점을 갖게 됩니까? 최소를 갖는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얼마? 1.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선생님, 그러면 다 그럽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A가 1과 0 사이에 있을 때 그림은 이런 그림이잖아요. 역시나 Y는 A의 절대값 X의 그래프는 0보다 큰 부분은 살리고 0보다 작은 부분은 대칭하기 때문에 이 주황색의 그림으로 바뀌어갑니다. 두 그림 다르죠? 얘는 뭘 같습니까? 최대 값을 갖습니다 얼마? 1.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오케이? <웃음> 괜찮으세요? 어, 별거 안 한거야. 별거 안 한거야. 자,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걔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 이렇게 생겼대. 얘가 y는 fx라고 하자.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X축의 오른쪽은 그냥 둬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접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게 됩니다. 오케이? 두번째 FX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위에 있는거 그냥 두고요. 밑에 있는걸 접어올리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을 거라서 고일이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됐니? 수학의 무서운 점이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걸 계속 써먹는다는 거지. 우리 계속 더하기는 하고 있잖아. 뭔가 계속 더하고는 있어. 더하고 빼고 이건 머릿속에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거든. 그럼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 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구구단을 계속 사용은 하고 있잖아. 이의세제곱이 얼마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고 있잖아. 머릿속에서. 내가 계속 그 예전 걸 계속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 학습을 기반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목소리> 자, 이 다음에. 업그레이드 1, 업그레이드 2.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 첫 번째 산술 비합 아, 이러고 있었더니 이러고 화면을 딱 봤는데 김일성 같았던 거두 <웃음> 번째 그래프 하지만 결국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얘는 치환하면, 다른 문자로 치환하면 2 이상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 ax제곱 t로 바꾸면 어떻게 됐지? 0보다 크다 했잖아. 그치? ax제곱을 t로 치환하면 0보다 크다 했어. 얘를 t로 치환하면 2보다 크다 나와야 돼. 크거나 같다. 가첫 번째,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의미로는 얘가 ax제곱 더하기 ax제곱분의 1이니까 크거나 같애 두배의 루트 곱하면 1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거지 그럼 언제 둘이 같은 때니까 x가 0일 때자 그래프적 의미는 샬라 똥꼬, 샬라 똥꼬 하나 아이씨, 샬라 똥꼬 딱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a x 제곱의 그래프와 여기는 요렇게 내려오는 a의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 둘을 더할거야 어떻게 더 하냐 진민아 가라사대 파란색 공간에다가 노란색 공간을 더해 나갈 거야. 그럼 파란색보다 많아지겠지. 근데 여기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2가 될거 아니야 일단은. 2가 될 건데 더하는 게 점점 줄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란색에 가까워지겠죠 점점. 근데 양쪽이 똑같잖아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거니요 저기 있는 거랑 비슷한 거. 이 빨간색이 바로 얘의 그래프입니다. 뭘 가져요? 최소값. 얼마를 갖죠? 2. X가 얼마일 때? 2. 0. 그래프에서의 의미는 좀 다운 시키시고요. 3.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라는 겁니다. 치환했을 땐2 이상이다.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뭐로 치환했을 때? 2. T로 치환하면 항상 얼마? 2. 2 이상이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서브이 이런 식으로 뭐뭐뭐 뭐,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8은요 어, 이걸 풀어보세요, 보영코. 네. 얘는 이의 x 제곱을 이의 x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분의 1이거든. 네.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의 분의 1의 제곱이거든. 네. 곱셈 공식 변형 밑에서 두 번째 줄.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더이 녀석이지. 네.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뭐야? t 제곱 마이너스 2거든 그 전체 식이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거 푸는 겁니다 그죠? 계산이 좀 이상하니까 음... 숫자를좀 바꿔야 되겠죠?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 하나 차이 나는데 6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4가 되겠네요 여기 6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t가 3 또는 t는 마이너스 2인데 얘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보다 크거나 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극심화는 아니고요. 이거는 빨강이 정도에서. 빨강이가 나는 딱 얘기하는 너희가 시험 때릴 때까지는 해야 되는 기본형이라고 봐. 그 다음에 이거는 보라에서 나올 만한 애야.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얘도 둘로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치환했을 때랑 그래프 그래프는 이해를 돕는 거야 치환을 하면 이건 범위가 없어요 모든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 그냥 마음 먹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림을 똑같이 볼 건데 X축 Y축 이거 재미없잖아 X축 Y축 여기서 멀 기대했어 샬라똥코샬라똥코샤다또기다렇있잖요 맞니? 미안해요 이 파란색 샤워똥꼬에서 노란색 샤워똥꼬를 빼줄거야 똑같은거 뺐으니까 여기서 출발하겠지 파란거에서 노란거 뺄거니까 점점 빼는 양이 적으니까 달라붙겠네 이런식으로 그런데 반대니까 구호가 반 이렇게 내려가겠지 빨간색의 그래프가 될거야 얘는 그래서 범위가 없다 오케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이거 근데 갖고는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나 지수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기본형 y는 ax 제곱에 대해 a가 1보다 클때쫙 올라가는 그래프 내려갈 때 내려가는 그래프 a가 1과 0사이에 있을 때 그릴 때 무슨 소리를 내면서 그려야 돼? 샬라 똥꼬 하면서 그려야 돼 오케이? 옛날에는 너희 혹시 방구찾 게임 왔세요 따라따라단 딴따라다이 이 노래 마음면서 하는 게임 모르세요? 너희 몇 년생이죠? 0 5년생 어, <웃음> 05년? 네 그렇고 어, 05년? 2005년생? 네. 그럼 너희 올해로 18된 거야? 네 내가 2005년도에 내 친구가, 내 친구가 99년에 애를 낳거든? 99년에 애를 낳았어. 제가 2002년 2월 22일에 제대했어요. 만기 전역했습니다, 병장으로. 어, 잠깐만. 다음 주 화요일, 나 제대 20주년이야. <웃음> 여기 뉴비들한테 물어봅시다. 나몇살 같아요? 너희는 알잖아, 네, 네 근데, 나랑, 옆에 원장님이랑, 나이 차이 좀 많이 나 보이냐? 아니면 비슷해 보이니? 많이 나 보이냐? 나몇살 같아? 30대 중후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을 인사하겠습니다! 30대 중후반? 나 마흔데시야. 근데 마흔대 같진 않지? 그렇게 보이요 어. 그니까 러 우리 세대부터 좀좀 좀 바뀌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우리 앞세대까지는 40대면 좀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세대였다면 우리 세대부터는 40대도 그냥 그냥 젊은 느낌이야. 대신 근데 글자 볼때 이렇게 봐야 되고 문자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문자가 안보여 이제 이게 어릴 때는 가까이서 보려면 이거 핸드폰 글자 보려면 이렇게 봤거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9시 27분이 여기서부터 안 보여. 후에 이렇게 가면 더 안보여 내려야돼 여기다 주셔야되요 되게 슬펐던게 친구들 모여갖고 되게 오랜만에 친구들이 참식집에 앉아갖고 소장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 문자가 온거야 단톡방이 딱 같이 단톡방이 울린거야 모든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예전이면 아씨 이렇게 보내야되는데 다, 다 같이 타 이러고 있는거야 타 이러다가 서로 그게 보고 같이 빵 터진거지 야 이거 뭐하는 짓이냐 대학교 친구니까 다 20년 넘게 된린 친구들 어, 어쨌든 지수함수 그릴 수 있냐 그리면서 샤라 똥꼬 하시면서 뭔얘기야다가이러면 방구차 얘기하다 혹시 형사야 이거 내 수업을 가족들에게 같이 듣고 있진 않지? 같이 듣고 있다고? 어어 <웃음> <웃음> 어, 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는 의미가 뭐였냐면 범위 섹션 찾고 최대 차수 찾는 거지 이거 최대 최소에서 내가 아까 총세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단순히 a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A의 2차함수 형태 들어간 거 a X제곱이 반복되는 거이세가지 형태들을 전부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이 둘은 아직 연습이 안 됐지 그들이 아직 있을 거고 이것만이라도 풀수 있습니까? 내가 되면 돼요. 오늘 목적은 그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랑 구등식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구등식에서는 미치 1보다 작으면 부동호의 방향을 바꾸는 거할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그리고 지수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밑 찾기입니다. x 앞에 붙은 게 밑이라는 거야. 2에 마이너스 3x제곱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밑이야 이게. 밑이 얼마야? 음. 8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는 그래프야. 뭐떤 지날 연병을 하든 내려가는 그래프야. 10에 2, 7 9,454 마이너스 72x 이렇게 돼있어. 아니 어쨌든 마이너스 제곱이 붙었잖아. 10에 마이너스니까 10에 72분의 1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게 미친 거야. 이게 미... 미친 거야가 아니라 밑인 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뭔지랄 연병을 할 건가 내려가는 그래프인 거라고. 그걸 평행이동을 시켜놓은 것 뿐이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 내려가는 걸 뒤집은 거잖아. 그럼 올라가겠지. 그 그러니까 대략 그림 그려놓고, 범위 잡아놓고, 오케이? 여기서 근데 썼던 게 뭐야? 2차 함수인데, 아버리면축 잡고 범위 잡는 거였지. 자, 이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 딴 친구들은 빠를 수밖에 없고, 저 친구들은 3학년 때부터 나한테 욕먹으면서 이걸 한 건데. 욕먹은 세월에 따라서 그게 숙년도가 다르겠지. 그럼 이정부터욕 많이 먹으면 돼. 어? 순간 깨려보더라. 이 한다고? 어쨌든, 어, 내 신조야. 질문이 불편해야 되고. 질문이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뭔가를 계속, 그, 내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 일부러. 학습은 불편해야 돼. 되게 편하게 공부할 수 없다라는 질문이야. 편하면 안 해. 그, 진짜야, 그렇잖아. 렇치 예를 들어서, 그래공식 저거, 어떤 선생님이, 외워. 근데 안 외웠어. 어, 다음날 선생님 그 내용 식 뭐였죠? 어,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토 b 적공 마이너스 4일 어, 내 감사합니다 하고 문제 풀어. 또너그 내용 식왜 하니? 아니야. 문제 풀때 선생님 그 내용 식 뭐였죠? 어,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토 b 적공 마이너스 4일 겁나 푸나지. 물어보면 대답 다 해주니까. 그게 계속 안 외워. 그럼 나는 선생님 그 내용 식 뭐였죠? 안 외웠니? 왜? 왜안 외웠는데? 아, 외울게요. 아니, 외울게요가 아니라 안 외웠잖아. 이게 내 방식이지. 그러다가 시험 전날까지 안 해온 놈이 있었잖아. <웃음>